느껴지시나요? 돈이 이동하는 곳을 괜찮아? 이상한가? 느껴지시나요? 돈이 이동하는 곳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변화의 흐름을 공부해보세요 분명아 이상한 것같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솔직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솔직 챌린지란 메타버스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로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사회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국민이 모바일 앱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독창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모전으로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생활을 주제로 처음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가상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챌린지 지정과제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첫 번째 탄소중립 두 번째 디지털 포용 세 번째 코로나 극복 세가지 분야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탄소 배출 적 ...을 위한 자원 재활용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친환경차 이용의 불편 사항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민원은 총 34,909건으로 충전 시설 관리, 충전기 설치 요청 등 충전 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포장,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이산화탄소 배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플라스틱 폐기물 무단 투기. ...와 불법 소각에 대한 신고 등 최근 3년 6개월간 플라스틱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이며 지난 3년간에 비해 두세배 증가했습니다. 두번째 디지털 포용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와 활용 수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코로나 극복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년 1월 이후 꾸준히 발생하여 21년 6월까지 44만건을 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 되는 시기에 확진 증가 현상을 보이는 등 코로나19로 파생되는 국민 생활 속 불편과 애로사항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메타버스 솔루션 국민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솔직 챌린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많이 눈에 띄는 얘기입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포용, 코로나 극복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인 이슈는 이 안에 모든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크겠죠 이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환경과 디지털 안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사회적 이슈를 갖는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는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변화와 돈을 연결해야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돈이 이동하는 곳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변화의 흐름을 공부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도처에 깔려있는 황금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의 주기로 서클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혁명 다음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공부하시고 상상력을 키우셔서 멋진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투자할 거 아, 그때 했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만 하고 계실 건가요? 지금부터 변화를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듯 사업을 하든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도 부자가 되어봅시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